안녕하세요. 라나입니다.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여러분. <웃음> 어 다름이 아니라 소린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. 제가 의식의 흐름대로 늘 말하는 버릇이 있어서 중간중간 딴 데로 설 수도 있는데 너그러이 잘 봐주세요, 여러분 <웃음> 어, 일단 연휴 잘 보내시고요 잘 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친구분들도 그리고 가족분들도 지인분들도 보고 싶은 분들 다 많이 만나시고 어, 저도 최대한 연휴를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영상이 이렇게 된 이유는 카메라 필터를 켰어요 약간 지저분한 배경과 그리고 적절한 신상보호의 편집을 위해 이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여기 보면 글씨가 있어요 묘하게 거슬리지만 제가 말해서또더 신경 쓸 거지만 그냥 잘 넘어가 주세요, 알겠죠? <웃음> 어... 작년에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아무래도 제일 큰건 법적인 문제가 좀 생기면서 라고 핑계를 대기엔 제가 평소에도 그렇게 업데이트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지만 <웃음> 채널 업데이트도 잘 없는데 이렇게 1년간 그리고 올해도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, 저번에 올렸던 영상이 잘리면서 사실 어느 정도로 올려야 될지 아직 좀 고민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여러가지로 긴장되는 좀 그런 상태예요 음, 설 지나고부터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노력 중이거든요 물론 티는 안 나요 티는 안 나지만 그래도 제가 채널을 이렇게 버렸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사실 이렇게 롤플레이가 아닌 무언가를 채널에 업로드하는 것도 되게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다 보니 한 번쯤 올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설을 기회삼아 살포시 올려보는데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지만 채널로도 좀 소통을 해보려고 하는데 다들 제가 롤플레이 말고도 종종 다른 영상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... <웃음> 괜찮다면 종종 이렇게 소통하는 영상이나 기타 등등의 영상을 올리려고 해요 물론 제가 따로 방송을 하는 거에 관한 거는 이제 리얼리티 채널에 올라가겠지만 롤플레이가 지금 수위나 여러가지 <웃음> 신고로 인해서 전처럼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인지라 그렇다고 제가 아 모르겠어요 무슨 말 하는 거야나 지금 아 그래도 이거 보다가 롤플레이랑 또 괴리감 느껴진다고 환상이 와장창 깨지실까봐도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예쁘게 잘 봐주세요 여러분? 어쨌든 결론은 다들 감사드리고 잘잘 보내시고 이것저것 많이 해볼 예정이니까 지켜봐주시고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사랑해요 여러분